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독자여러분 유나입니다 딱 어느 한 캐릭터라고 꼽기가 참 어려워요 <웃음> 너무 다양한 매력과 사연들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다 마음에 니다 엑시트의 의주가 그래도 좀 의주가 더 멋있긴 하지만 또 저에게도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겨울에 에스트로더 갈색병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촉촉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베, 밀푀유나베 따뜻하고 음, 맛있고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원하신다면 아보카도 계란밥 간장 계란밥 아시죠? 거기에 아보카도만 올리는 거예요 맛있어 I <웃음> 12월에 가장 기대되는 건 12월 호마리클레르 그리고 12월 11일 첫방하는 저의 드라마 허쉬입니다. 한창 베이킹에 빠져서 집에서 베이킹을 했었는데요. 요즘에는 촬영하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. 유나가 커버로 나오는 12월호 마리끌레르 <웃음> 어, 기억에 남았던 게 있는데 침대 위에서 계속 제가 뛰면서 촬영했던 것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1 2월후에는 유나와 함께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